자 오늘 네. 안그래도 이제 리페맨님께서 네. 허스크바나 국내 공식 AS 지정센터로 지정이 네. 되었으면서도 주피터 브랜드도 네. 정식 네. AS센터로 지정이 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솔직하게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이 제품 영상도 찍었고 직접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판매도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의 피드백은 너무 좋거든요 네. 가격 대비 네, 이 정도면 괜찮다 음. 이런 평이 많은데 네. 모든 공구들을 다에스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몸 네, 맞습니다. 안을 다 보잖아요 네. 의사처럼 네, 네. 주피터 공구가 냉정하게 어떤지에 대해서 네.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임페렌치 같은 경우에는 토크 자체가 이제 또차 타이어 풀듯이 차 타이어도 풀리고 그힘 부하도 이제 안 받으면서 힘이 엄청나게 세어잖아요임페렌치 제가 이제 토크 기어 뭉치를 뜯어봤는데 보통 타 메이커들은 이제 토크 기어가 두 개인 반면에 세 개거든요. 그럼 힘 전달력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이 뭉치 자체가 타사 메이커와 품질 자체도 비슷하고요, 강도 자체도 비슷하고 그리고 엠빌도 거의 비슷해요. 보조 자체도 이 중심축도 튼튼하고요. 듀얼로 된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 겸임페렌치는 이게 앞부분이 약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 자체도 거의 잘안 부재. 이제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트 자체도 안에 자석이 있어서 비트도 이제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 보통 일반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환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임팩 렌치랑 임팩트 드라이버 두 대가 있으면 대부분 부품이 다 호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발성 메이커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뒤를 보는 메이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임팩 렌치 하우징이고요. 예, 요이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드라이버 하우징인데. 호환이 됩니다. 브러시리스만의 장점인 스위치도 이제 호환이 가능하고요. 브러시리스모터입니다이 모터 자체 축 자체도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하고요. 쉽게 부러질 일은 거의 없고요. 한마드릴인데 한마드릴척도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탈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토락 기능으로 음... 네. 오토락 기능이 있거든요. 타미그와 똑같은 오토락 기능입니다. 충전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많이 한다는 문의를 받았거든요. 돌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기어가 갈리는 소리가 나지만 쓰는 데는 이상 없는 상태이고요 이제 열어봤습니다 구리스가 이제 한쪽 면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와있어가지고 제가 이 구리스를 발라보니까 그 다음부터 소음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본사에다 요청해서 다음 물건 들어올 때는 좀더 보완해서 들어오도록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기어 자체는 보시기어랑 흡사하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는데 구리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서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어 자체도 두껍게 뭐 대충 만들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어,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네. 많이 지금 해소가 되는데 네. 이게 임팩트 드라이버랑 임팩트 렌치랑 호환이 되는 거 부품이 네, 부품이 호환이 됩니다 예 네, 그것도 진짜 놀라웠고 제가 영상을 찍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 임팩트 드라이버 비트를 꽂고 네, 네. 계속해서 작업을 하니까 네. 빠지긴 빠졌었거든요 아, 근데 안에 자석이? 자석이 들어있... 들어있습니다 아 네. 임팩트 드라이버랑 렌치 겸용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 비트를 꽂는 안쪽에 자석이 있어서 또 잡아준다고 하니까 네, 아 맞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무식하고 세게 계속했거든요 작업을 아, 일부러 아...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해 네네. 보려고 아 그래서 빠졌는 거고 네. 웬만한 작업을 했으면 빠질 일은 크게 없겠네요 네. 이작업 하실 때 양면 비트보다는 단면 비트 보다는 단면 비트가 훨씬, 훨씬 더안 빠집니다 아 맞네 그 공간이 있어서 자석이 네. 못 잡아주지만 네네네. 단면 비트는 전체를 다 자석에 딱 붙어 있을 네, 테니까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주피터 제품을 전부 다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저는 네, 네. 저도 뜯어봤는데 네. 일단 제품이 확실하게 괜찮은 건 맞습니다 일단 뭐 단발성이 제 메이커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는 메이커라고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쉬웠던 부분이 배어 네. 툴로 출시가 돼서 좀 아쉬웠는데 네, 네, 네.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마키다 배터리가 장착되는포환이 되는 배어 툴로 출시된 모델들이고막 네. 마키다를 두고 계시면 배어 툴만 구매하셔서 따로 쓰셔도 가능하고요 처음 이제 공구를 접해는 분들이라도 베어툴만 보시면은 가격이 3분의 1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보통 10만 원 중반대 가 있는데 네. 그랜드가 지금 한 5만 원 네, 후반 정도 가 네. 있으니까 네. 성능은 좋은데 이제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좀 접해 보고 싶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기다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네. 뭐 그냥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사 가시는 것 같았고 네, 제가 맞습니다. 판매를 해보니까 네네네. 이거를 세트로 구성을 해서 살려고 하니 네네. 배터리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배터리랑 충전기랑 다 살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막기다 어, 보라 별로 차이 안나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처음에 세트로 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라인더 몸체도 사고 싶을 거고 네. 추후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별트로다 출시가 되는데 네, 네. 금액 대비 이렇게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면은 포함해서 쓸때 가격이 정말 많이 세이브가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쓰시면 네,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타사 메이커, 뭐 미러키라든지 보시, 디월트라고 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변하는 듯 변하는 듯한 것 별도로 나오거든요. 네. 아답터랑 배어도구매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또 네. 새로 사려면 또 많이 비싼데,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네. 성능도 진짜 어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너무 괜찮아가지고 네, 맞아요. 한번 써보시고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예. 보통 일반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이제 여분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네. 이게 고장나버리면 은 네, 네, 네. 내가 일을 못하니까. 네, 네, 또 여유분이 또 필요하니까, 아다타하고 베어툴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뭐 대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주피터 공구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네. 해소가 된것 같고,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제 주피터 공구를 쓰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이나 AS적인 부분이 있으면 리페어맨님이 공식 AS 센터를 네. 맡고 계시니까 네.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주피터 파이팅 하면서 한번 맞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주피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